팩토리엠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모터사이클에 대한 무한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그리고 최대한 즐겁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것은 시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세계에서 유일한 브랜드로 만드는 것 시작할 때부터 똑같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복합 소재로 카우를 제작해서 레이스도 나가고 탄소섬유로 모터사이클 제품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티데이라는 모터사이클 문화활동과 지금 촬영하는 다큐멘터리식의 컨텐츠 제작을 진행하는 것도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즉, 유일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복합소재 교육 등을 통해서 더 밝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모터사이클 라이딩 모임인 나인티데이를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가까운 춘천이나 강화도 등의 라이딩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오너들이나 기존의 오너들을 위해 유튜브에 콘텐츠 채널을 만들어서 양질의 정보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 서울 모터사이클 쇼에도 참여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레저쇼, 골프쇼, JC 복합소재 박람회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며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들이 윤택하고 깔끔한 라이딩을 할수 있도록 탄소섬유로 만든 여러가지 바이크에 들어가는 모터사이클에 들어가는 파츠를 제작해 왔다고 하면 이후에는 우리가 만든 탄소섬유의 기술을 이용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방과 같이 대중적인 제품과 함께 다양한 어페럴들을 제작을 해서 라이더가 이제 더 즐겁게 라이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더 다양하고 큰 시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탄소섬유 상용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분야를 확대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내년에는 팩토리엠의 모 회사인 마이팀이 3년째가 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더큰 시장을 보기 위해서 음,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아무래도 시장 공략을 더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소섬유 복합제를 적극 활용해서 백팩과 슬링팩 등의 어페럴 제품도 출시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복합 소재에 대한 탄소섬유 기술력과 모터사이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력, 그리고 경험물을 만들어진 인프라를 통해서 탄소중립 복합재가 중심이 되는 전기 모터사이클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그 이후에는 뭐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제 새로운 방식의 선진적인 이동수단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앞으로도 지구상에서 지속 가능한 이제 라이딩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선진적인 이동수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팩토리엠은 앞으로 더 많은 분야를 도전할 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분야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더 많은 분야에 우리의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우리들이 하는 그런 이제 팩토리엠의 끝은 어디일까요 글쎄 그게 뭐 우리들의 열정이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사랑한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